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가브리엘 오보에를 태평소로 바꿔서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원래 제가 처음에 태평소 불 때부터 아 요거는 가브리엘 오보에는 한번 태평소로 해서 불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물론 게을러서 안한 것도 있지만 곡이 많이 어려웠는데요.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악보화했고 오늘도 연습을 해오지 않았습니다. 물론 저도 연습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요, 여기 보시면은 위에 요거 있죠? 이거 보면서 그 아저씨가 오버에 부는 거 있어요. 이거를 좀 체크를 같이 해가면서 불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악보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악보가 굉장히 미약합니다. 그 정간보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되게 안 맞고 그래서 유튜브 이 아저씨가 부는 거 보면서 음계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 마디의 첫 번째는 도레도시도죠. 도레도시도도. 요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볼까요? 도레도시도도 도래 도시 도도 도래, 도래 도래 도시 도도 <목> <도래 목> <도시 도> <목> 보시면은 같은 음 도도 맨 뒤에 같은 음 찍어주실 때는 도에서 도 불어주시다가 시를탁 쳐져가지고 마지막에 도점방 찍어주시고요 다음에 파솔 파미파미파미레레도 연병기네요. 파솔 쭈르르륵 내려가네. 파솔 파미 파미 파미 파미 레레도 파미 파미 파미 레레도 느낌은, 느낌은 잘 안나네요 도래 도시 도도파솔파미파미파미레도네 넘어가죠 <웃음> 다음이 도, 파, 솔, 파, 미, 파, 미, 레 여기까지는 쉽죠. 이렇게 해서 1마디는 쉽습니다. 도, 래 도, 시, 도, 도, 파, 솔, 파, 미, 파, 미, 파, 파, 솔, 파, 미, 파, 미, 파, 미, 레, 레, 도, 도 도파솔파미 파미레 래가 되게 기네요. 래래 레. 레. 다음에 이 마디 내려와서 래파 미레 도시도 한번만 더 들어볼까? 래파미 레를 되게 작게 부는 것 같아요. 레파 미레 도시도 도 여기까지 해서 이 마디 중간까지 했고요. 다음에 높아지는 거죠. 솔, 솔, 파, 파 아저씨 되게 멋있게 부네? 도, 라, 솔, 솔, 파, 파 이거를 턴킹을 해야 되나? 도, 라, 솔, 솔, 파, 파 여기... 농음을... 도에 농음을 좀 넣어서 올라갈 때좀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? 네. 도라 솔솔 파파 다음에 다시 이 마디 맨 마지막 도라 솔솔 파파미파미파레 도라솔솔파파는 똑같죠. 다음에 미파미파레. 도라솔솔파파 미파미파레. 높아지는 구간입니다. 레레파시라라레레파시라라 다음에 더 높아지는 3 마디 중간부터 파 높은 레 하이라이트 보시면은 바레 하고 레쭉 밀고 이, 텅깅을 쓰든지 밑에 방점 찍어 주든지 해서 레레 한번 더쳐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 까지는 올려 주셔야 됩니다 아 도구나 이렇게 해서 래까지 커버를 해주시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도래 도시도로 돌아갑니다 아저씨 입맛 다시고 도래도시도도 사마디 첫 번째 아 다시 도래도시도도 다음에 파솔파미파미파미레레도도 아유 빨리 해야 되는데. 파솔파미 파미 파미를 지워볼까? 이게 맞는 것 같아 파파파파 파미래 도파파파파파파 파미래 도 중간에 있는 파미는 거의 씹으셔야 이게 음계가 맞... 음계가 아니라 속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. 파솔파미 파미래 파, 미도 파미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도를 쭉 미시다가 다시 4마디 마지막 도 파솔파미 파미래 이 오마디 첫 번째 있는 레도 오마디 첫 번째 있는 레도 이 미팜이 바로 앞에 있던 미팜이 레에서 끌어오는 레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마디 첫 번째 불 때는 레 끝나면서 파밀레 도시도도로 라 가는 거죠 레를 그냥 일부 한번더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도, 파, 솔, 파, 미, 파, 미, 레, 레, 파, 미, 레, 도, 시, 도, 도, 도 시, 도, 도.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오마디 중간 도, 라, 솔, 솔, 파, 파. 솔솔 파파 다음에 똑같이 돌아 솔솔 파파 돌아 솔솔 파파, 파파. 미파미 파레 미파레방 금은 6 마디 첫 번째 죠. 올려 드릴게요. 다시 6 마디 첫 번째 레레 파시 라라. 한번더 들어 봅시다. 미파미 파레6 마디 끝. 다음에 6 마디, 레레파시 라라 방금 이게 6마디 전체였죠? 레레파시 라라 다음에 바레 높은 레쭉 밀어주고 마지막에 레에서 방점 두개 찍어가지고 6마디 마지막 레레 까지 쳐주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레파시 라라 다음에 바레 높은 레빡 쳐주고 자꾸 제가 도로 부네요 조금 힘이 듭니다. 네. 입도 안 풀고 그냥 바로 하려고 하니까 어지럽고 그렇지만 레까지 쳐주신 다음에 다음에 칠 마디 들어가겠습니다. 레 레까지 치면서 힘 빼주고 계시고요.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음악을 따라 간데 이 아저씨는 이거 반복할 거예요. 네. 이 아저씨는 4로 돌아가 가지고. 4 5 6 한번 더 끌고 올 겁니다 그리고 7을 불 건데 일단 압도는 이것만 있으면 되죠 1 2 3 4 5 6 7인데 이 아저씨는 1 2 3 4 5 6 4 5 6 7로 부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 아저씨 거 많이 들어주세요 네. 레레까지 쳤고 쭉 미시고 7마디 들어갈 때 시라 파 솔솔 시라파솔쏘 미라솔 파미미힘 주셔가지고 여기서 시 길게 뽑아주고 힘을 빼면은 이제 이 아저씨 버전의 넬라 판타지아, 가브리엘 오보에가 끝나는 겁니다. 그래서 7마디만 따라서 불어 보겠습니다. 그 호흡을 얼마나 가져가실 건지는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기 호흡에 맞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악보 자체가 그 개인의, 악보는 물론 있지만 개인의 기량에 따라서 호흡을 얼마나 가져가는지가 정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불고 싶은 만큼 부십시오. 네. 시라파 시 낮아지는 거죠? 높은 시라파. 시라파 솔솔 소리 기네요 미라, 솔. 미, 미, 미 음에 미, 미, 로 미, 어주고 미, 로 끌다가 마지막에 끝낼 때 높은 미, 로 쳐주고. 해서 끝내면 되겠습니다. 이게 정간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최대한 이 음계만 보시고 호흡의 길이는 이 영상을 참고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다. 그래서.